2019년 1월 2일 감성카드 내가 있는 곳은 희망의 장소입니다. 오늘의 조언 여러분 새해 결심을 잘 세우고 계시나요? 나에게 알맞는 계획과 함께 칭찬으로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떤가요? 금일 감성카드 내가 당당하게 서있죠.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요.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. 지금 나에 대한 멋진 결심이 있어요. 내가 시작한 곳은 시작점이죠. 전 시작점에서 사람들을 응원하죠. 때로는 날 지나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못본 것일 뿐이죠 제가 있는 곳은 곧 희망이 담긴 장소죠 내 장소에서 어둠이라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요. 다만 때때로 내가 밝은 곳을 찾지 못해서 어두울 뿐이죠. 어쩌다 그곳에서 무엇인가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. 나의 용기를 주는 나만의 실천과 능력 어떠한 것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 포기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무엇보다 하나하나의 특징으로 나의 자신감을 주는 것이죠 제가 시작했던 장소에서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이 다가올까요